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웃음> 아, 내가 오늘의 주제가 이렇게 웃을 주제가 아닌데 <웃음> 무슨 주제냐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누가 먼저 들이댄 거니? 그년이 너에게, 네가 그년에게 도대체 누가 먼저 들이댄 거지? 어, 궁금하잖아요 어. 자, 카드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헤어진 거 맞네요 음. 음. 생각이 많다 그 다음에 듣고 싶지 않뭔 말도 듣고 싶지가 않다 누가 뭔 말이 듣고 싶지 않은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누가 먼저 들이댄 거니 음. 그녀는 너에게 아니면 네가 그녀에게 이거 솔직히 임자 있는 줄 알면서도 둘이 된 거면 진짜 나쁜 건데 그쳐나요. 응. 상도라는 게 있지. 갑자기 이 관계가 무너졌다. 근데 생각이 많다. 누가 생각하는 거야? 아, 쌍, 세, 세, 음. 여러분하고 음. 싸우고 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음, 싸우고 나서 음, 갑작스럽게 이, 사, 이 사람하고 싸웠는데 모든 문제가 갑작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죠? 어, 갑자기 뭔가가 무너지게 관계가 두 관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는 거기까지 끌고 온 어떤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싸우고서 아 너, 이제 너랑 응,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냐, 꺼져 그랬어, 요 꺼졌는데. 그러게 하고서 아,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생각이 많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와도 음. 뭐야 그러면 시끄럽고 지금 몇 시인데 문자질이야 뭐 이런식으로 음, 조금 그 친구 나 그 여러분이 그 친구를 갖다가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갖다가 제대로 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왜냐하면 음, 싸우고 나서 바로 사과하는 것도 그래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사과해도 그래 이게 이게 사랑은 타이밍이거든요 어, 싸움도 타이밍이야 화해도 기술이란 말이지 화나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해 그러면 뭐, 이, 이 새끼가 진짜 어릴까 는 거고 싸우고 나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계속 날 갔다가 혼자 늦갈게 두네, 이시기가 그럼 어때? 어, 뚜껑, 그래도 그 뚜껑 열리는 거야. 음, 그래서 싸움은 타이밍이다. 라고 한 거야. 근데 뭐야, 이거? 후, 기다렸다는 듯이, 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시기가 어, 잤네, 딴 년하고. 음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기승전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음, 여러분하고 뭐 저기 막어 약간 복수심도 있는 것 같아. 너 한번 엿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응. 음.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 그래 그럼 나 삐딱 선탈 거야. 음. 누가 누가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된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다 그치 너 이제 진짜 끝이야 너 진짜 끝이야 이렇게 된거고 얘는 계속 여러분들의 그치 음. 이 친구는요 음 여러분하고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이랬던 게 아닌 것 같아 약간 반항심 어. 반항심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여자랑 이렇게 한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그그 그 여자하고 절절하고 애절해서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걸 알란가 뭐가 막 사람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막 받았을 적에 어우 전막 미친 듯이 한번 하고 싶을 때 있잖아. 한번 딱 하고 나면 막 그니까 한 마디로 그 뭐지 그 분위기 전환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아, 게임 체인지 어,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싸우고 나서 이 사람이, 아, 막, 머리도 복잡하고, 어,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야. 얘는 도대체, 어, 왜 이렇게, 어, 예민한 거야. 어, 걸핏하면 다 좋다가, 다 좋다가, 왜 이, 어,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날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그래? 그럼 누구 손인 거 어디 보자. 라고 싶어가지고, 응. 어. 순식간에 일을 갖다가 저지른 것 같아. 어. 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고, 감정이 이렇게 고조돼가지고 음. 자기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순간 그렇게 음.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허탈했다라는 거예요. 음. 얘는 어 그년이 누가 누가 먼저 들이댔니 이게 아니라 지 어, 여러분에 대한 화를 못 이겨서 어, 복수심에. 어. 너도 어너 한번 당해 봐 복수심에 그렇게 됐는데 하고 나서 음 되게 많이 후회를 한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 허탈감 감정이 없는 남자도 그런 뭐열개진마다안 된다 그러잖아 여자라면 다 좋다 그러고 그냥 감정이 없어도 섹스가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물론 남자들은 그쵸 여, 그, 여, 열 여자마다 안해막 옷걸음 풀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남자는 몇안 돼요 음. 절에 계신 분 아니면 힘들어 솔직히 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어이 친구가 그렇게 해놓고서 어 굉장한 허탈감, 어 그다음에 자기 그,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어, 유쾌하지가 않아 그렇게 해놓고, 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떠나서 이건 내 자신이 싫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싫고, 그리고 음 얘가 그렇게 하고 놀면서좀돈 돈도 쓴것 같아. 아 내가 미친 내가 진짜 미친 짓 했구나. 어 그렇게 된것 같아요. 내가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게. 싸웠다고 뭐, 확김에 모를 하는 건 아니야. 확김에 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아. 하... 확김에 모를 하면 꼭 이런 사등이 벌어진다니까. 그래갖고, 이, 이 친구가 조금, 음, 자기 자숙기간을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응. 음. 생각이 너무 많다. 어, 자숙기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어, 총체적 난국이라 그래야 되나? 어, 총체적 난국에 딱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픽스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얘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얘가 그, 어, 그 여자랑 만나서 잣빠져 잔 건, 어, 자빠져 잔건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스틸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반항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꾸겨져 있는 것은 그거야. 자기 마음 속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이 분노를 갖다가 삭히기 위해서 어이 화난 거를 음이 친구는 음 조금 뒤끝이 있는 친구 같아요. 어 뒤끝이 있는 친구고 이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빨리 그냥 훌훌 털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의 그 화를 대처하는 그런 걸 보니까, 음, 그리고 자기 그그 그 얘가 좀 자기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을 갖다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거 갖다가 이 화, 폭발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얘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어, 청개구리심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 저기 막 싸우고 나서 그래 어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랬어? 그럼 나는 너보다 더 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어. 어, 그래, 왜냐면 누군가를 갖다가 내 손으로 때렸을 땐내 손도 아프잖아. 내 손도 상처 나잖아요. 어. 맞는 사람만 아픈 거 아니야. 때리는 사람도 아파. 잘못 때리면 집뼈도 나간다니까. 그런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서 뭐다? 지금? 그치.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본다.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 이게 옳지 않은 방법이니까, 성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 그잖아. 누구를 만나건,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만나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근데 이거 봤을 적에는 완벽하게 헤어진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 음. 왜냐면 헤어짐에헤어짐에또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헤어져 했다고 해서 그 날이 헤어진 날이 아니야 서서히 그 뭐지 후폭풍을 거치면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서 완전히 내려놨을 때가 그때가 헤어진 거라는 거지 헤어졌다 헤어져 그랬어 그래 헤어져 오케이 아싸나 오늘부터 자유다 그서막 술집 가고 기집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의라는 게 있어 상대방이 마음을 갖다가 어, 편안하게 잘음 나, 나를 나 만나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지 사, 왜냐면 헤어질 때는 상처가 났으니까 그래도 나에 대한 어떠한 격정적인 감정들이 사그라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인의 감정 역시도 추스려야지 그리고 내 감정도 깨끗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지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 만나는 사람 정말 내가 살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게 내 집에, 어, 손님을 초대해. 예를 들어, 손님을 초대해. 이 손님이 초대했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야. 그럼 그 손님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손님 무시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손님을 초대해.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예쁘게 밥상을 준비해요. 뭐야?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헤어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누군가를 잔다는 건 이거는 나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뭐다 어 고로 어, 생각이 짧은 모질이 다어나쁜 어, 나쁜 놈이다 모질이 다 이런 거지 음아나이렇이 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욕해도 되는 건가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으 음. 근데 여러분이 음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음. 그치, 이거는, 음, 안 받아줄 것 같아. 이건 에누리가 없다. 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음, 얘가 지금, 음, 자기 그, 자기 후에 자기 반성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지나쳤나? 음, 내가 너무 했나? 이제 와서? 그거는 일 저지르기 전에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 여자, 어, 그 여자하고는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냥, 어, 확 김에 서방질 한다고 확 김에 그냥 잔 거지. 그걸 누가 꼬셨겠어? 얘가 꼬셨겠지. 어, 그 여자가 꼬셨겠어? 설마? 음, 그 여자가 꼬신 게안 나와. 어, 저기, 막 이, 이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 같네. 음, 이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 눈치를 좀 보고 어떻게 다시 어떻게 안 될까라고 그 약간 어, 여지를 갖다 슬쩍 내비친 것 같아요 막 대대적으로는 못해 왜냐면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 받아주면 내가 쪽팔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음, 여러분이 어, 꺼져 어, 네가 뭐 이렇게 놓고 뭘 잘했다고 와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내 쫓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거 받아주면 계속 이렇게 돼 어, 이런 거는 받아주는 게 아니야 어, 받아주면 계속 그치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어, 얘는 어 이래도 용서를 해주는구나 어, 처음에는 고맙지 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점점 사람이 그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 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뭐다어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 어. 음 맞아요 음 어. 얘도 그래 어. 뭐. 네가 정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그치 자꾸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얘는 심적으로 고통이 대단해 어 심적으로 고통이 대단해요 지금 음 후회도 많이 하지만 그 심적으로 그 고통을 갖다가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 많이, 많이 쓰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음. 여러분이 잘 생각한 것같아 어. 왜냐면 이별을 대처하는 것도 어 자세가 자세라는 게 있는 거야. 바른 자세, 그렇지? 어. 여러분한테나 상대방한테나 그리고 내 자신한테나 이게 비단 어. 여러분하고 상대방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도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 자기 자세를 옳지 못한 곳에다가 어. 방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반성도 안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걸 갖다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냥 내가 어, 너랑 헤어지자마자딴 여자하고 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인 거예요. 어. 내 고기 어 내가 네 고기를 뺏어 먹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내가 어네 고기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밟어팽겨치고 밟아서 흙에 묻었다 아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이런 굉장히 어 원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사람은 조금 더어대 대인관계도 대인관계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조금 더배려있고 섬세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사려깊음 그게 그 사람의 그쳐 생활 방식이고 그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고 그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하고 오래 가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런 행동으로 더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완전 어 아주 음, 냉정하게 딱 끊어내는 것 같아. 음, 여러분 힘들겠지만 잘하신 선택 같아요. 네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아요 이 몰고 꼬 이, 이 무슨 얘기지 응. 여러분이 이사람을 갖다가 어, 항상 그래 응.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어, 진짜 노는 여자 아닌 이상에는 남자들을 갖다 많이, 그죠 참아주고 봐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왜냐면 여자들은 그게 살을 섞은 정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막 움직이지 않잖아. 진짜 아무리 식스팩 복근을 하고 그냥, 음, 간고등어 근육으로 나를 갖다 유혹한다 해도, 음, 어지간해가지고는 내 남자 두고서 한눈팔기 힘들지. 왜냐면 내 남자가 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음, 한 어, 살석근 정의 여자들한텐 대단해요. 음. 요즘은 잘 모르겠지. 어. 아예예예 예. 응? 예, 예, 예. 어. 음? <웃음> 조금만 기다려봐. 어. 여러분하고 어. 이게 얘가 누구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얘가 먼저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 음. 어, 그 얘가 먼저 관심을 보인 것 같고, 어. 어, 얘가 먼저 갖고 싶어한 것 같대. 음. 음.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아 아닌데, 어 아닌데, 댄댄댄댄댄 이렇게 된 거지. 음. 누가 먼저? 그렇지 얘, 얘가 음 그런게 있잖아 저기 막 양은냄비 같은 어, 금사빠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먼저 그렇게 된것 같고 상대방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얘를 갖다가 얘는 고민 같은 거잘 안해 일단은 그이 카드 흐름상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보자면 얘는 뭔가 에 호기심이 생기면은 그게 호기 그 호기심 때문에 그치, 주변 상황을 갖다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쟤랑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다가 키운 거는, 어, 이 친구가 먼저인 것 같아. 음. 이 친구가 먼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 이 사,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을 지켜보면서 키운 게 아닌가. 자꾸 욕심이 났다. 어, 시선에 아, 내가 잃은 적이 없었는데 자꾸 끌렸다. 나는 어, 거지. 언제까지 끌렸다. 어, 아. 아, 이게 아닌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힘든데, 왜냐면 얘 지구력 딸리잖아. 지구력 딸리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 계속, 계속, 어, 그래도 얘하고, 어, 그래도 얘하고, 음, 그, 저기, 막,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얘가 가졌어요, 얘가. 어. 상대방이 가진 게 아니야. 근데, 안, 안된것 같은데? 어, 여러분, 안 됐어요? 어, 안 됐어. 음. 왜안 됐냐? 왜안 됐냐? 어디, 왜안 됐니? 그 이유가 지금, 음. 얘는, 얘하고, 이 이런 힘든 길을 갔다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음. 굳이 욕 먹어가면, 쌍욕 먹어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지? 어. 얘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래. 어, 그러요 응. 어. 왜냐면 상대방은 어, 그럴 의사가 없어. 어, 그렇지만 얘는 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어, 돌아갈 수도 없어. 어. 왜 돌아갈 수가 없을까? 어. 왜 돌아갈 수가 없지? 여러분이 이미 딴 사람이 생긴 건가?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딴 사람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야 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디 보아용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어아 왜냐면 어.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좀 호감이 가는 사람, 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고 어왜 얘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았냐 하면 얘는 정신 차릴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정신 차릴 애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얘를 너무 잘 알아. 어, 너무 잘 알아. 고 아, 뭐 저기 막 누굴 갔다가 사겨도 길게 못 간다는 거 알고 그년도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와의 악연을 갖다가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 같아 너와의 나는 악연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음, 같이 갈 이유 있냐 너는 그렇게 어, 수많은 기집들하고 영양가 없이 살아라 내거 하나 없는 그잖아 여기 조금 저기 여기저적 저기 집적 대다보면 내거는 없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팔아야 물이 나오지. 이 물, 이, 여기저기 다 파다 보면 뭐야? 나는 미친놈 되는 거고. 음. 아,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이, 이 친구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잘해보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었고, 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을 생각은 해. 왜냐면, 어, 그래도 여러분들하고는 꽤어사었던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치 어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사귄 게 아닌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그래도 어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어 얘를 갖다가 행어 어, 오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이얘 기준에서 보면 어, 얘 기준으로 보면 얘는 누군 뭔가를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음, 얘기준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 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지가 그렇게 어, 얘가 약간 고집불통인 데가 있어요 어. 그냥 일반적인 고집이 아니라 한번 고집불때는 진짜 꼴통같이 어, 꼴통같이 할때 있어. 그거 갖다가 여러분이 참아줬다라는 거지. 어, 그러라니 하고 왜 그러냐면 은 살아보니 별거 없거든. 음,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은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다? 그치? 음. 에휴, 그냥 여기 찔. 여기 여기 갔다가 어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게, 이게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는 식으로 이감저감어 감도 없지 어, 감 떨어지는 짓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얘 지금 어 우울해요. 여러분 그뭐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감 떨어지는 짓 해놓고서 얘, 얘 지금 심정이 어떻겠나? 어. 어, 우울하지 입장이 바뀌어서 봐요. 어. 이 사람 입장에선 그런 거야. 어,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어. 아못 담시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파랑새를 어, 놓치고 진짜 내가 이꼴을 이꼴을 하고 있나? 아, 아, 아무도 나를 갖다 안 만나주려고 하네. 안 만나주지. 어. 이게요 그. 철딱선이 없는 것에도 레벨이란 게 있어. 레벨이 있는데, 얘가 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어. 근데 가을이니까 슬슬 감 떨어지지. 어. 맞아요. 여러분이 얘안 받아줘. 어. 여러분이, 얘, 가 여러분, 어, 한테 돌아오고 싶어서 추라이를 많이 했어요. 어. 저기, 뭐, 야 추라이를 많이 했는데, 어, 안 된다. 어. 거, 어. 꺼져. 어, 난 너랑 이, 이, 이 저기만 이렇게 힘든 관계를 갖다가 계속하고 싶을 마음이 없어. 너 같으면 하고 싶겠니? 어. 어, 네가 뭐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 네 앞가림이나 어, 네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 근데 얘는 음, 조금 음, 이, 이길, 이길, 이제 와서 이걸 갖다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생각을 아직 뭐 대대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대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밖에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참,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신을 차린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음, 정신을 차렸다가 아니라. 어. 나도 정신을 좀 차려야 쓰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직 이 사람이 그렇게, 어 완전히, 그치, 환골탈탈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뭐, 그래서 뭐, 이거 지금 2번 카드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응? 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아직 카드가 결론이 안 났어. 뭐 결론을 내야지 내가. 3번 카드로 넘어가는데. 아직, 아이엔진 것 같아. 뭔가가 어 찝찝하게 뒤처리가 어, 안된 느낌? 음. 이게 뭐지? 음. 막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끝났어 얘하고 여러 번을 끝 끝나 끝내 끝내 어 그러고 어 그래 끝내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난 이 저기 막이 느낌 아닌 느낌 이 느낌은 뭔, 뭔 느낌이지? 음. 음 계속 안 끝나고 있네. 끝난 건 끝난 건데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 그게, 그게 뭔 뜻이냐? 이 남자하고 여자는요. 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번에게 딱 끝나지지 않아. 어한 번에 끝나지지 않아요. 이게 끝나지는데도 이렇게 저저히, 저저 끝이 이렇게 모아지잖아. 엔딩이. 그래서 완전히 끝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에는 끝이 안 나요. 끝내 하다가도 며칠 있다가 연락오고 며칠, 왜 그게 늘 하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같이 전화하고 얘기하고, 어, 파랑새야, 파랑새야, 글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이렇게 할까? 그럼 내가, 그, 그, 차기야게기야나 오늘 이거 사야 되는데, 어, 색깔은 이건데, 마음에 드는 건 저거야, 어떡할까? 이랬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무의식, 어,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안끊어진다니까 음. 이 관계가 그래요. 어. 10번을 더 끊었는데 아주 질기게 붙어있네. 어, 질기게 그냥 끊어진 것 같으면 또 이어지고 끊어진 것 같으면 또 이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어, 느낌? 음. 음. 아니 여기서 끝나, 끝났는데도 이게 제대로 끊지를 않네? 어. 제대로 끊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운명인가? 이게 팔짱가? 어, 팔짱가? 어, 예, 그런 느낌 드는 거지. 제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내려고 해도 안 끊어지고, 계속, 어, 어, 뭔가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얘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팔짱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더러운 기분으로 계속, 어, 끊어지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어지지도 못하고, 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 어,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온 기분으로 음 얘는 여러분 하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어 너하고 있을 때가 내가 기분이 최고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거 같아요 음. 아, 어, 선생님, 걔, 집어를 나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 진짜, 개가 천선하면, 이렇게 안 끊어지는데, 그냥 가, 갈, 어, 이렇게 안 끊어지니까,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걔가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요 어, 정신은 그렇게 쉽게 차려지지 않아. 어, 뭐, 저기, 막,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대요. 어, 호박에다가 수박 컨디션을 주면 수박이 됩니까?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얘는 안 고쳐지나요? 어떠한 어, 아직까지는 얘가 책임감 같은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어, 부족해 그렇다고 여기다가 대고서 뭐 결혼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짊어주면 어, 참 그것도 애매한 거야 결혼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지금도 이모 이 꼴인데 지금도 어.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답답하다. 어,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 야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진짜 나도 나도 깝깝하다라는 거예요. 어, 얘만 생각하면 아주 짜증 이빨이 됐으네. 어? 아이새끼 정말 어떡하지. 어, 끊어지지도 않고. 그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 또 얘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고.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떡하지 이, 이, 이 저기 아 알아서 하세요 <웃음> 어,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어 여자가 자, 얘가 맞아 얘가 그러는 거야 얘가 얘가 그러는 건데 어 저기 막 이게 어집어를개못 준다고 이 버릇을 고치기는 힘들 거예요. 찢적, 찢적 되는 거, 찢적, 찢적거리는 거. 음. 근데 응.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완벽하게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이게 결론, 이건 ING 같아. 어, 현재 상황. 어. 개뭐 중에 여기서 끝내신 분도 있겠지. 아, 선생님 저 그놈하고 끝났어요. 근데 자꾸 연락이 와요 그런 놈 있겠지. 아, 그런 놈이 아저 <웃음> 저, 그런 사람 있겠지. 자꾸 이놈 저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튼 어. 근데 안 끝난 사람도 있다. 이 카드는 ING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지금 끝냈는데도 계속 연락오는. 어. 얘는 계속 계속 연락해. 이, 이런 애들은 어, 계속 연락해요. 음.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오래간 케이스라고 이 사람 어, 그 저기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여러분도 그러고 정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얘한테도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요. 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음, 얘를 딱 내려놓지 못한다. 어, 뭐 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어, 정답은 없어. 어 정답은 내가 행복한 길어 내가 행복한 길이 정답인 거지 여러분이 어이 사람하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라도 있는 게더 행복하면 음이 행복에는요 불순물이 섞이게 마련이야 어 별순물이 뭐 얼만큼 섞였나 해서 다른 거지 열을 두고 봤을 때 불순물이 다섯 개가 섞였냐 어 그니까 5대5다 이거지 행복 다섯 개 불순물 다섯 개 근데 불순물이 일곱 개일 수도 있지만 아. 해, 아, 요건 행복한데, 어우, 저것들만 보고 찾았나? 어,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행복이 얼만큼 많이 달라서 다른 거고. 그래도 이 3의 행복 때문에 그 7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입장, 이, 이 카드 보는 사람의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라. 그게 가장 음, 올바른 길이다라는 거죠 같이 머무는 게 행복하면 같이 머무는 거고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하다가 어느 날인가 얘가 없어지겠지 내 눈에서 음, 그게 행복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어, 그쵸네2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어, 감사드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누가 먼저 들이댄거니? 그년이니? 그년이 어. <웃음> 너에게? 너가 그년에게 누구야 도대체? 어? 누구야? 어. 내 밥에다가 어, 물만 년나와와와 이걸 어쩌죠? 선생님 뭔데요? 뭔데요? 들이 된건 어들이 된건어그 시기가 들이된건 맞아요. 근데 여자도 호응을 했다. 음. 아 이렇게 어 죄송해요. 여러분은 잠을 어, 스트레스 만 땅이다. 어이 저기 말 여러분이 안것 같아요. 음아이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안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치 그그 시기가 그녀한테 작업을 거는 걸 갖다가 어, 본것 같아. 그래서 어, 그래서 그치. 음, 여러분이 어, 분통 터지는 거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본게 아니에요 어 한두 명이 본게 아니야 음 그래서 더 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얘가 대놓고 이, 이 여자한테 어, 그녀한테 마음을 표시를 했어 어. 그리고 지금 행복하대 이런 옌병할로 행복하다 뭐지 이거 와 음. 그러면서도 불안하다 음. 행복하면서 불안해요 행복해서 왜 불안하겠어 어디 보아요 왜 행복한데 왜 불안한지 음. 이 여자가 쇼를한 건가 그런 느낌 나는데 이거 혹시 저거 아니야? 어, 그런거 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들을 질투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을 질투한것 같아 그래서 얘가 들이댔을 적에 일단은 받아준것 같아요 음, 받아준것 같고 어, 받아준 것 같고 어, 얘는 솔직히 어, 그걸 갖다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된것 같아 어, 이 여자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라는 없다것같다가 어, 없다기보다는 어 내 마음을 받아준 의도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이 감이란 게 있잖아. 느낌, 느낌. 어.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 그러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한다 그러는지. 이게 어, 표정은 막 이런데 뭔가 모르게 찜찜한 것이 어레이더에 잡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 불안하다. 어, 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그렇지만, 어, 내색하지 않는다. 어, 내색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의, 어, 그, 그녀의 속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속마음을 모르겠고, 음. 얘하고 어디 갔나? 어디야, 어디, 선생님? 뭐, 뭐, 간단하게 뭐, 1박 2일 라든지 뭐, 어. 간단하게 금교에 놀러 갔다 온것 같아요. 얘의 마음을 갖다가 잡아보려고 얘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 어, 뭔가 뭐를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안 잡힌다라는 거야. 안 잡혀 안 잡혀. 어, 이 여자의 마음에 안 잡혀. 그럼 선생님 어, 그 여자한테 들이댄 게이 새끼 맞나요? 어, 이 새끼 맞아. 들이댄 게 맞고 어, 왜들이됐냐면은 어, 얘가, 이 여자가, 쭉, 어, 이 여자가 좀 여유가 있어요. 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어, 행동에도 좀 여유가 있다? 어, 얘하고, 좀, 얘하고는 조금 달라. 얘는 젠틀한 척 하면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조바심 내는 게 없지 않아. 근데 이 여자한테는 이런 조바심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와 같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뭐다 그치 이 남자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나한테 이런 어 이렇게 하지 않지 왜 얘는 나한테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 온갖 생쇼를 다 한다는 거야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 왜? 왜 저기 막어 어, 저기 막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남자가 얘를 갖다가 먼저 좋아한 것 같은데. 먼저 좋아한 거 맞아요. 어, 죄송해요. 음. 먼저 좋아한 거 맞고, 어.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어, 호응을 해줬지만, 어, 호응을 해줬지만, 어, 그렇게 크게 이 남자한테 끌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음. 이 남자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많이 좋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근데 왜 이제 와서? 음 이제 와서? 좀 당한 느낌이 나요. 음 살짝 당한 느낌. 어 아직 카드에서 뭐 당했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살짝 당한 느낌이 나요. 음. 얘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어해. 그리고 아 돌아오고 싶어 하고 좀 불안하다 어 불안해 왜냐면 이 여자의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음 어, 선수 어, 선수는 선수인데 어떤 선수냐 하면은 막 여우 같은 선수가 아니라 어 그냥 보스 같은 앉아서 천류를 보는 뭐 이런 느낌 음 남자를 갖,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여자 같아요. 굉장히 잘아가지고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어, 이렇다, 저렇게 행동할 때는 저렇다, 뭐, 이런 걸 갖다 다 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을 팽개치고 왔잖아요. 팽개치고 왔기 때문에 과연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를 갖다가 시험해 보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 음. 그리고 그 와중에 어, 여러분을 생각한다니까. 어. 이 여자하고 지금 현재 사귀고 있냐는 거야? 어, 맞아요. 사귀고 있는 거 맞지만 그 관계가 불안불안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어, 쇼인도야, 쇼인도. 실제 마음은 안 그래요. 어, 실제 마음은 어, 불안불안하고, 어, 아무래도 내가, 어, 잘릴 것 같은, 어, 그런 그 불안함 속에서, 어, 가, 옆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노, 어, 이 여자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음.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음. 마음에 들었는데, 글쎄, 이 관계가 과연 행복할까 싶네? 음. 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 이 제목이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들이댄 거니? 그년이 너에게, 너가 그년에게라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하고 있는 도중에, 그치. 얘가 딴 년한테 간것 같아. 근데 얘 행복하지 않아요. 어, 행복하지 않고,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왜요?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내가 얘한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게 싫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 보이지만 속은 안 해요 속은 되게 골어가고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불안하고 어 자기가, 주변 사람, 만약에 얘하고, 안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거봐, 너 버리고 가더니,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어, 말이 많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이, 이, 지금 이 관계는요,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음, 많기 때문에, 얘가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이걸 갖다가, 그치,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음,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어, 주변에서 말이 많아. 근데 안 그런 척 한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남자 안 좋아해요. 음, 이 여자는 굉장히 어, 이기적이야. 어, 이기적이고 음, 남자를 잘 다룬다 그랬잖아요. 이, 이 남자한테 절대 마음 주지 않아요. 그걸 알아 얘가. 음, 마음 안 줘요. 그래서 얘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날들을 살아. 이 여자는 되게 온화하고 편안한 데 비해서 얘는, 얘는 바늘방석이다? 음. 그게 두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벌 받는 것 같아. 여러분이 굳이 머리채 잡고 막 흔들고 돌리지 않아도 얘는 지금, 어, 거의 원형 터보 걸릴 지경이에요. 어, 여자가, 약간 사이코패스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자, 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이입하는 게 그게 굉장히 작다. 나, 그니까, 남을 배려, 그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음. 너는, 어, 그래, 그건 네 감정이고, 내가, 내, 나, 나는 괜찮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고, 어, 이거 된통당한 것 같은데? 음, 된통당했어요. 음. 이 여자는 자기, 자, 자기, 다 자기야. 나, 나. 응. 음. 어, 미칠 것 같고, 빨리 좀이 관계가, 어, 얘는 이게, 얘는 이 관계를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 음. 근데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 어, 그, 이 사람은 저걸 만 저걸 기다려. 어, 계속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지만 그걸 기다려요. 뭘 기다린다? 그치, 얘하고, 음, 완만하게 끝나는 날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 같아. 음. 완만하게 끝날 날 어.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이제 좀 정리하고 완만하게 왜냐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치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얘는 어, 동네 우수광이 되는 거거든. 음,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 어, 여러분들한테 해고 나왔던게 있기 때문에 얘는 괴로워도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돼요. 음, 끌고 가가지고 이거 갖다 완만히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별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 그 비난. 어, 내가 어, 내가 야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네가 어, 저기, 해미한테 그렇게하고 가가지고, 봐봐, 너도 똑같이 당한 거, 쌤통에다이 새끼야. 뭐, 이런, 이런 소리를 갖다 듣게 되는 거지. 그 주변에서도, 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관계를 갖다가, 그치, 어,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추스리면서, 어, 얘가 조금 관종이거든, 어, 체면, 어, 체면을 갖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욕 먹을 짓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이미 너욕 먹었어. 아주 많이 어, 너 아주 많이 욕먹고 있다 음,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이미 개 쓰레기 됐어 음, 개 쓰레기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음,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뽑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맞아요 음, 비교되거든 음, 비교되고 어 완전히 어떻게 어, 또라이 만났다라는 거지 왜 이런 또라이들 얼굴에다 나또라이여나 사이코패스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 응이 어. 여자는 내가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감정 1도 중요하지 않다 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얘못 맞춰 주는 거지 어, 힘들지. 여, 여자가, 남자가 이래도 맞추기가 힘든데, 남자는 더 해요. 남자는 그 성향상, 이렇게 지가 이렇게 꾸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얘 예, 남자는 애 아니면 개래잖아.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계속 대접하면서, 대접해주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속 시원하시겠어요? 어, 얘 지금 머리 되게 아프다. 음. 네, 3번 카드 내용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리 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누가 먼저 들이든 거니? 어그녀는 너에게? 너가 그녀에게. 어 도대체 도대체 누구야? 어. 어디 속시원히 알아나 보자. 그냥 남자들은 항상 거짓말 하잖아. 어. 제가 그랬어. 어. 자기는 뭐지? 그치 나쁜 놈. 그게 되게 비겁한 거야. 지가 좋아서 놀았으면. 설령 상대방이 꼬셨다 하더라도 내 잘못이다 라고 해야지 어 그래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이는 건데 지가 꼬셔놓고도 난 아니야 어난 아니야 어 쟤야 쟤쟤 쟤. 그래서 항상 그치 상대방한테 떠넘기잖아요 웃긴거지 뭐야 이거 오늘 카드들은 다 왜이래 음. 얘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얘가 먼저 들이댔어요. 얘가 먼저 들이댔고, 그것도, 어, 막 경쟁자가 많으니까, 야, 저를 비켜! 어, 음, 저 여자는 내가 찾할 거야. 빠, 빠, 야, 빠, 야, 빠, 야! 하면서 얘가, <웃음> 얘가 온갖 개짓거리를 갖다가, 어, 다 하고서 얘가 들이댄 것 같아. 어, 얘가 들이댔다. 근데 뭐? 아 들이댔듯 들이대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서 들이댔어야지 어. 그 안되지 뭐야 안되지 어. 여자가 너무 철벽이야 어, 너무 철벽이고 음. 그렇게 하고 그럼 뭐해 철벽이니까 그냥 꼬그라져가지고 이제나 저잖나 나를 돌아봐줄까 그 생각하면서 그래도또 여러분도 생각도 하고 이 남자들이 이래요 어. 남자들이, 이렇게 제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어. 나 뒤통수 치고 갔어. 근데 걔랑 잘안 되면은, 제외할 확률이 높대.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 걔랑 잘안 돼. 그니까 러내 생각이 너무 나.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친놈이지. 이러는 것 같아. 어. 내가, 어, 뭐가 좋다고, 어. 잘될줄 알고 갔는데, 어, 그녀하고안 되는 거지. 어. 그니까 뭐 어떻게 돼? 그치? 여러분 생각나는 거지. 이, 제, 이게 정년적인, 어, 재 제, 제 가능성이 높은. 근데 그것 딱, 어, 여러분이 안 받아줄 수 있잖아. 이건 이상한 생각이잖아. 어. 그거는 내가 제외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 나 버리고 간 그년에게 채워서 내 생각이 나는 거면, 이거는 오케이지. 그거는 거의 100%지. 내가 스무스하게, 바, 어, 내, 내, 내가, 어, 모양 빠지지 않게 스무스하게 받아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뭐다? 그치? 여러분의 마음이 얘를 갖다 받아줄 건지 아닌지, 그거, 그것도, 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치? 예요? 아주 비참하다. 어, 비참하고, 후회 막심하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한치 앞도 몰라. 지가 어떻게 됐지? 어. 한치 앞도 모르는 거고, 어. 얘 내색은 안 해요. 근데 아주 속은요 아주 쪼그라들 있는 대로 쪼그라들었어. 그 저기 막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저기 막 드라이기 이렇게 쫙 되면 쫙 오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오그라들어 있다니까. 어, 그렇게 오... 뭐 어떡하겠어 지갑을 지갑 지갑 한 구덩이에 지갑 빠진 걸뭘 누가 누가 빠뜨렸나 누가 밀어서 빠뜨렸나 남이 판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지갑 한 구덩이에 지갑 빠졌는데 뭘 어쩔 건디 어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네 음. 여러분이 나한테 어,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저 뜯고 어, 쌍따를 날리고 쌍욕을 해도 내가 얘, 얘한테 돌아가고 싶다. 어. 그 마음이 있어요. 어, 이 사람 무의식에는 그런 거야. 어, 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받아만 준다면 받아만 준다면 돌아가고 싶다. 어, 받아만 준다면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되게 소극적이야. 어, 어떻게 어, 되게 소극적이고 왜냐면 이거 지 마음이잖아. 여러분의 마음 모르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이 저기 막. 굉장히 제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어 얘는 잘안 움직일 것 같아 왜요 선생님 자존심 음. 이미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슬쩍 내비쳤는데 어 살짝 내비쳤는데 여러분이 어 어떤 리액션이 없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을 안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못 움직이는 거지 누울 자리 보고 다예뻐다너 이거 누울 자리가 어딨어 음. 여러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 알 길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얘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결정만 내려놓고 못 움직여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 이 시간이 이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어, 사랑 타이밍이고. 만약에 이, 얘가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뒤를 돌아서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여기까지 뽑아본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는 안 나. 왜냐면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치. 이럴 때는 슬기롭게, 어, 죄를 여러분들 죄를 원하면 만약에 연락이 오면 그치 뭐 어느정도는 받아줘야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받아줘요 뭐뭐 뭐 자니 이렇게 하면 어, 자려고 그럼 잘자 그러면 어 너도 잘자 그러면 뭐야 이게 약간 여지가 생긴 거잖아 아 얘가 그래도 나한테 어머 저기 막 완전히 어 저기 하지 않네 그럼 며칠 때또 뭐해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자려고 근데 잠이 안오네 그러면 왜안 와? 이런식으로 좀 부드럽게 어, 가게 되면 좋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음, 여러분도 완전 내려놓지 못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좋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잖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음. 열은 받았지, 어, 속은 많이 상했지. 이 새끼가 그녀한테 갔으니까, 어, 이, 이 새끼가 먼저 들이댔으니까. 근데 가고 나서 안 되니까 다시 찾아오니까 어, 열 받았지. 음.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뭐 다시 어, 만나려면은 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여러분도 그치 어, 좀, 좀 마음의 준비가 된게 아닌가 싶어. 음. 마음의 준비가 된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데 조심하세요. 음. 조심하라. 뭐, 뭘요 선생님? 음. 정말 얘가 저쪽 여자하고 끝난 건지 그거부터 하긴 해요. 안 끝났나요?라고 하면 글쎄, 음. 그건 모르는 거지. 끝난 사람도 있고 안 끝난 사람도 있고. 음. 왜냐면, 이, 맞은, 이 4번 카드를 본 사람이 모두 다, 다 그렇다라고 볼수 없잖아요. 음. 왜냐면 이 러버스 카드, 여기 보여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 어, 여러분하고 재회가 하는 게 가능한, 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위에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를. 음. 그러니까, 혹시, 어, 러버스카 그는 원만한 관계 에 어, 어, 사랑의 을사랑 완성을 말하는 건 맞아 어, 사랑의 완성을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아 그냥 모르고 있, 있는 게 모르는 게 약이다 싶으면 모르는 것도 굳이 뒤질 필요는 없어요 음, 어째비삶이 나한테 왔으니까 문제는 그거야 나한테 오고 나서 그년도또 만난다면 안 된다는 거지 어, 확실하게 어, 핸드폰 뺏어서 그냥 정, 어, 차단시키고. 음, 전화번호 자체를 차단해서 없애버리고 어, 그러던가 어, 확실하게 없애던가 그런데 또 만나면 어떡해요 어, 또 만나면 어떡해 떻 그건 그때는 그거는 진짜 가망 없는 거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만나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안 만나는 거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정리된 게 맞아요. 그냥 별로 의미 없어 그냥 남자들은 그런거 별로 신경 안쓰잖아 어, 신경 안쓰니까 의미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별로 자기한테 받아가 안되니까 냅둔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치워줬다 그걸 고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다시 그 여자를 갖다 만나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가망이 없는거예요 어. 제외한 커플도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음 정신을 차린건가? 음 정신을 조금 차린 느낌이 나는데 음 얘한테 스트레스 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느낌이 나음 그리고 재외 성공한 커플이 꽤 많아요 여기는 음꽤 많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어, 케이스? 어, 성공적으로 재회를 해놓고서도 찜찜하다? 음, 뭔가 촉이, 온, 촉이 온 거지. 얘가, 어, 저기, 막, 밀어붙인 것 같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지를 줬더니 얘가 밀어붙여서 재회에 성공한 케이스가 꽤 많다. 얼마나 많냐? 7, 8할 정도? 음, 7, 8알 정도? 안된 사람은 벌써 여기서 안 됐겠지. 여기서 끝났겠지. 근데 가, 어, 가, 어, 7, 8할 정도는 가, 확률이 높다. 음. 그래서, 거, 기서또 7, 8할 정도는 뭐다? 그치. 뭔가 이상 기유를 발, 어, 발, 어, 저기, 막,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른 척 하고 가야 되냐 어, 덮어야 되냐 아니면 오픈해야 되냐라는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예예예 어, 어,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면 전연에 저게 없어질까 어. 아니면 이걸 갖다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음. 음. 왜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음아 찜찜한 건 맞고 찜찜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일단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고 보자 음 계속 요년에 신경 쓰이는 게 맞아요 신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확실하게 뭔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어, 사람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확실한 난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두고 본다 이러면 안돼 왜냐면 이 남자도 조금 지켜보는 게어 지켜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어 왜냐면 얘한테 이러 얘하고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온 거예요. 어 근데 왔긴 왔는데 저쪽 관계도 완전히 깨끗하게 또 끊어진 게 아니어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어뚝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조금 시간을 줘 봐요. 음. 좀 시간을 줘 보라. 이 왜냐하면 이 남자도 지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어. 뭐 때문에 그녀니 좋아서야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어, 해결해야 될 뭔가가 남아 있지 않나 싶어. 음. 이게 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 어. 왜 근데 뭐가 남아요? 남녀 사이끼리 이꼭 남녀 사이 이이 이, 이 리딩에서 꼭 이게 다 여기가 그런 걸까? 뭐 전처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전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거지. 두, 왜 두고 보겠어. 어. 딱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 뭐 전처하고 엮인 게 있을 수도 있지. 음. 아니면 전 애인하고 뭔가를 같이 했었는데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이 4번 카드는 그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걔한테 들이댄 건 맞아요. 어, 들이댄 건 맞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나, 남친, 여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어, 남친, 여친의 관계는 벌써 끝났어요. 남친, 여친의 관계였으면 은 벌써 이 관계는 쫑났어. 그렇지만 남친, 여친이 아닌 관계도 있으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여기 참, 참는 사람도 있다라 두고 묻 고 참고 결과를 기다리는 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모든 게 하나로 끝나지 않아. 그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 여기에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지. 제네랄이잖아 제네럴, 어, 제네럴이고 이게 남친 여친만의 문제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어. 전 여친인데 어, 전 여친하고 뭔가가 어, 얽혀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나랑 사귀면서 아니면 그녀한테 갔는데 그녀하고 뭔가 어, 얽혀 있는 일, 금전적이면 금전적이라든가 뭔가 얽혀 있는 일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봐야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뭔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응, 무조건 싸우지 말고. 아, 내 맘도 모르는데, 무슨, 너, 너, 지금 타로카드에서 너, 어, 그년하고 해결 안됐다그래서 빨리 부어이 새끼야. 촥! 촥! 이러면 안 돼? 응. 이러 이거 제네랄이에요, 제네랄. 어, 네 케이스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 끝난 거는 뭐지, 그렇지? 뭔가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두고 보는 중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네, 사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더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